반갑습니다. 마스터 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그리고 어, 1월 1일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어,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이번 연도도 어, 피부로 가득 찬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 어, 달러엔 셀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제가 달러엔 쇼 포지션을 어, 오늘 어, 잡았는데 아주 좋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초적으로는 어, 제가 어떻게 차트를 시작을 했었는지 어, 설명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 차트만 보았을 때는 달러엔이 어, 하방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렇죠?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 쪽으로 지금 차트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 추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지 그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식으로 트렌드라인, 즉 추세선을 그릴 수 있었는데 자 보시면 정확히 첫번째, 두번째 포인트 이어서 뭐 세번째 포인트, 네번째, 다섯번째 뭐 이런식으로 포인트가 계속해서 딱딱딱 떨어지죠 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제가 또 트렌드라인을 잡았는데요 이런식으로요 자 그래서 가격이 어,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계속해서 이제 파동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밑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밑으로,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서 또 기다리는 것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 움직이는 어, 그런 움직임을 찾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방향으로 현재 상황이 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어, 좋은 타이밍에서 쇼 포지션을 가져갔느냐, 어, 달러엔 그, 이 영상 말고,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달러엔 그, 셋업을 아마 설명을 해 드렸을 거예요. 어, 자, 거기서 그, 거기서 가져간 제 포지션은 이쯤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트렌드 라인, 어, 위에 있는 트렌드 라인, 레지센스를 삼아서 터치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이 가격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쇼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쇼어 포지션을 좀 가져갔는데 이제 이것 제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깔 좀 지우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밑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잡은 후에 딱 가져왔을 때내시한 어 차트로 좀 오면은 가격이 밑에까지 왔다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다시 이 안쪽에 들어왔다가 유지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었던게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을 잡았을 때 보시면은 가격이 얼마 전에 밑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이 위에 있는 가격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가, 빠져서, 여기에서 멈춘 것을 볼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초록색깔 캔들. 이 초록색깔 캔들이 바로, 어, 리퀴디티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a 퀴디 캔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이 파동이 어그이큰한 방향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어 나오는 어, 그런 조그마한 캔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왼쪽을 보면은 여기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은 어 움직임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캔들이 이 트렌드 라인, 즉, 추세선 밑에서 나온 거를 보았을 때, 아, 이것은 리퀴디티 캔들다 하고, 매도를 들어가서, 현재, 어, 약 한, 어, 약한 4시간 사이에, 4시간 반 정도 사이에, 지금 50핍 정도의 수익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이, 유로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셀 리밋을, 어, 셀 리밋을 맞춰 뒀는데, 제셀 리밋의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웃음> 어, 그 이유는 여기서 어, 서포트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여기까지 준 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올 움직임을 어, 예상하고 있었지만, 어, 셀레미닛이 지금 도달하지 않고,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로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챙기지 못했지만 은 달러엔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어, 셋업이 나와가지고 확실한 어, 기술적 분석을 통해 확실한 셋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5 0핍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주 같은 경우는 달러엔 어, 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어, 다음주부터는 아무래도 이 시장에 볼륨이 조금씩 어, 다음주부터 조금 더 들어올 어, 예정이기 때문에 어 이제 슬슬 거래에 다시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조금 더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